외형률, 외형률이랑 응. 내재율이 있는데요 네네네 외형률은 이제 응? 겉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응. 박자 같은 거 그런 거 나타내는 거고 응. 내재율은 응. 그막막 막 리듬을 타는데 응. 막 의성어 같은 거 사용해서 응. 그 단어가 이렇게 음악적이게 나타내는 그런 거 음, 오케이. 자, 운율이 있고, 외형률이 있고, 내재율이 있는데, 외형률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, 이제 그, 음악조서 드러나는 것이고, 내재율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. 어. 네. 그래서 내재율은, 뭐, 의성의타어 같은 것도 사용한다. 좋아요. 네.